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의 대지 분석과 좋은 땅을 선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을 설계하다 보면 대지 분석이 필수적인데 오늘은 이런 과정과 좋은 땅을 고르는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땅을 구입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동산 관련 책이나 유튜브 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저도 본 채널에서 그러한 책이나 유튜브와는 다른 차원으로 좋은 땅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지를 분석하고 또 현장조사 등에서 어떤 사항들을 확인해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한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 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그럼 수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좋은 땅이나 대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은 땅이란 농사나 건축, 투자 등그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건축이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좋은 땅이란 부동산적인 관점과 건축적인 관점, 장래성 등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적인 관점으로는 상권이나 임대 또는 분양 등의 관점에서 좋은 땅을 말하는 것이고, 건축적인 관점에서는 대지의 형상이나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일조권 지구단위침 사항 등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해야 할 것이며, 또장래성으로는 부동산적으로나 건축적으로 향후 장래성 있는 땅을 좋은 땅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즉 좋은 땅이란 부동산적으로나 건축적 또는 향후 장래성 등의 모든 점에서 바람직한 땅이야 하는데 사실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땅은 찾기도 쉽지 않겠지만 설사 그런 땅이 있다고 한다면 가격적인 면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땅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많은 조건들 가운데 상권이나 임대성 등 부동산적인 면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좋은 건물을 건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인지 등 각자 추구하는 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예상 범위 내에서 가성비가 좋은 땅을 선택해야 할 것인데 본 영상에서는 건축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대지의 자료조사와 현장조사에 관한 것으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해당 토지의 관련 서류와 이에 따른 건축관련법과 신도시 등에서는 지구단의 지침 등의 자료조사를 꼭 해봐야 하며, 다음으로는 현장에 나가 그 땅에 관한 각종 현황조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조사는 그 땅의 도시계획상즉 일반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에 따라 그 땅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건폐율, 용적률 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이는 건물의 층수와 건축할 수 있는 가구수 등을 한정할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건축선, 주차 진입 불허구간 등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하는 데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현장조사는 토지 구입뿐만 아니라 특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의 레벨 관계, 인접대지와의 관계,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폭과 도로와 대지의 레벨차, 경사도, 인접대지와의 레벨차 등 이러한 조사는 막연한 게 아니라 정확한 채수를 확인해야 일조권이나 건물의 배치 등을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조사 내용과 현장조사 내용에 따라 건축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는 부동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장르성 등에도 영향을 주어서 결국 땅값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러한 조사는 가급적이면 설계를 하게 될 건축사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것은 해당 토지의 법적 사항이나 현장조사 내용 등은 일반 건축주뿐만 아니라 그 땅을 소개하는 부동산 사무소 등의 막연하고 상식적인 지식으로 정확히 판단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땅을 산다는 것은 특히 건축이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엄청난 것으로 이러한 결정을 막연하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하여 실제로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접근성, 어프로치와 건물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대지를 분석하는 방법 중 접근성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이는 특히 주차장 계획과 건물의 사용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특히 해당 대지로 접근성, 이 어프로치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대단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시처럼 이미 마을이 형성되고 도로 상황이 어느정도 파악된 경우라면 이러한 현황을 고려해서 설계하면 될 것이지만 신도시 등택지개발지구 경우에는 향후 주변이 어떻게 개발될 것이고 발전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적건물 등은 어떻게 건축될 것이고 도로는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정확히 예상해보고 해당 건물의 추상 계획과 건물의 배치 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해당 건물로의 어프로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건물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특히 상가 건물인 경우에는 상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따른 주거 부분과의 동선의 분리나 접근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건물을 설계할 때는 현장 조사와 대지 분석 등을 잘 해서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인접대지와 관계인데 설계를 하려면 내 땅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인접대지가 빈 땅으로 된 경우 인접한 대지에 어떤 건물이 어떻게 건축될 것인지 고려해서 내땅에 건축설계를 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대지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라면 그 건물의 배치나 축장 뿐만 아니라 창의 위치 등을 고려해서 내 땅에 대한 건물의 배치나 주차, 특히 평면 구성 등을 하면 될 것이지만 만약 인접한 대지가 빈 땅인 경우에는 그 땅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만약 이러한 4번 필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인접한 3번 필지가 빈 땅인 경우에 이 땅에 어떠한 건물이 설계될지를 예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대지를 입체적으로 온다고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대지가 4번 필지고 이 대지가 3번 필지로서 이 건물을 설계하는 것인데 이 땅은 빈 땅으로서 어떻게 건축될 것인지를 예상해 보고 이 건물을 설계해야 되는 것인데 이 땅은 이 부분이 광장이고 이게 지금 녹지 부분이고 이게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주차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였고 이 경우에 이 3번 필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주차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우리 땅 사이로는 이렇게 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이 우리 건물과 이 건물 사이는 불과 1m 밖에 안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 땅에 1층은 이와 같이 설계되겠지만 2층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2 0 1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옆에 건물이 1m를 떨어뜨려서 건물이 지어질 것이므로 201호를 설계할 때 대단히 유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203호와 201호는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203호 같은 경우에는 이 현관으로 들어와서 가운데 거실을 두고 양 옆에 방을 두는 투룸으로 배치한 설계를 하게 된 것인데 이 201호 같은 경우에는 203호처럼 가운데 거실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연대반에서 203호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 광장으로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가운데 거실을 두어도 무방 하겠죠 이와 같이 이 부분이 광장이기 때문에 이 남쪽 부분에 거실을 둘 수가 있는 거지만 이쪽 세대인 경우에는 이 중간에 거실을 두게 된다면이 건물하고 막혀서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203호와 같이 현관에 들어오면서 바로 거실이 있고 주방 식당이 이렇게 있는 이러한 설계가 훨씬 더 좋을 것이지만 은 201호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접 건물과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4번 땅인 내 땅에 설계를 하긴 하지만 3번 필지가 비어있는 경우에 어떻게 설계될 것인지를 우려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인데 만약에 인접 건물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다 한다면 201호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막혀서 좋지 않은 그런 병면이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상은 그 대, 대지의 건축주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주를 파악해서 나중에 이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것인지 서로 설계의 내용을 공유한다면 더 확실한 내용으로 위헌진할 어, 수 있는 건축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과 같이 내 땅이 산면이 인접한 대지와 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새 건물과 의 관계를 고려해서 건물의 배치나 주차장 설계, 각층 평면과 건물의 외관 등을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인접한 대지와 관계를 고려한 대지 분석과 건축 설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놀람> 번째로 주어진 조건을 잘 분석한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인데 아마 제대로 설계를 해서 건축한 사람들이라면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 어떤 대지라도 설계하는 여러가지 안을 구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과 같이 주차방식 등에 따라 건물의 배치가 달라지고 그 배치에 따라 1층 상가 등을 비롯한 각층 평면 구성이 달라지며 또 각층 평면 구성에 따라서 건물의 외관이 달라지기도 하며 또 같은 외관이라도 사용 저재와 창의 모양에 따라 건물의 외관은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어떤 설계자가 어떤 생각과 철학으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같은 대지라도 설계 내용이 현격의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아무리 못나고 못생긴 땅이라도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대지를 분석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기능뿐만 아니라 건물의 외관 등 건물의 모든 것이 결정지어진다는 것으로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땅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아무리 상권 등 위치적으로는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건축적으로는 가각이나 주차진출이 불허구간 일조권 등의 영향으로 의도하려는 건물의 건축이 어려울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정반대의 경우도 설계를 하다보면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도 로 대충 자신의 판단이나 부동산 사무소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건물에 대한 경험과 실적이 풍부한 전문성을 가진 설계자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으로 어떻든 모든 땅이나 대지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주어진 조건에 따른 신중한 대지 분석을 통해서 설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가주택 등의 대지 분석과 좋은 땅을 고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좋은 땅이나 대지는 어떤 땅인가? 두번째로는 대지 자리조사와 현장조사 세번째로는 접근성, 어프로치와 건물에 대한 것 네번째로는 인접대지와 관계 다섯번째로는 주어진 조건을 잘 분석한 설계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땅을 산다는 것이 어려워 보이십니까?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그렇게 생각될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아주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설명한 모든 것들을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즉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 건축관련법을 알아보는 자료조사나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현장조사와 기본설계 등은 건축주나 부동산사무소의 판단만으로 하기보다는 땅을 구입하기 전에 건축사 등 설계전문가와 협의한다면 아주 쉽고 안전하게 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산다는 것은 건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건축을 하려면 어차피 건축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설계를 할 때만 건축사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이런 전문가를 잘 활용한다면 훨씬 쉽고 안전하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땅을 산다는 것은 정말 거창한 일이고 단순한 일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떤 땅이라도 가격이 엄청나고 실제 설계나 건축을 하다보면 그렇게 잘못 토지를 매입하거나 판단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천들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